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만나음 모르겠다 네 아마 예상을 하신 분도 있고 예상을 어, 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네 이렇게 다시 섰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어, 목에 가래 가겠네요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또 요즘에 어 억수로 더워지는데 네어 가능하면은 에어컨을 응 어, 가능하면 30도 그 이내에서 내쓰도록 네, 하십시오 아 30도래 어 20대 20도 어, 보다 더 낮은 온도로 너무 유지하지 않게 하세요 나는 아 나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기 걸리는 건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오늘도 늘 하는 거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재생 목록 싹 뒤다보기. 응. 구독은 하지 마요. 취향대로 하세요. 취향껏 하세요. 네. 오늘은 내내 흔히 말하는 네, 중이병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저도 그렇지만 네, 일단은 네. 나는 컨셉이지만 어, 실제로 내내 중이병이라고도 하는 내 네, 사춘기 증후군. 에, 빠져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많긴 많은데, 어, 그니 그러니까 어, 내가 봤을 때는 저 친구가, 어, 중2병이다. 뭐, 또라이 쉐끼다. 뭐, 4차원에 산다. 어, 아니면 뭐, 저 차원에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봐 확실하게 말합니다. 음중이병과중이병이 아닌 그 사이, 딱 경계. 우리가 네네 네, 어 흔히는 네, 속해 있는 게이 경계 아니면 이 바로 내 네, 중이병 이전이에요. 응. 일반인과 비일반인 그렇게 네 일반화를 시키려는게 아니고 그 흔히 말하는 사춘기 증후군 즉 중이병은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아가 애니메이션이든 뭐 게임이든 아무튼 알아가는 네어 그입니다. 네. 어, 애초에 중이병이라는 게 일본에서 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아마 중이병이라도 뭐사랑해어사랑해도 되잖아 네어그그 그 맞나? 아 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쪽은 안 뒤다봐서 음 응. 일단은 네네 거기에서도 봤듯이 뭐 자기의 자 너무 자기의 자에 빠져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인다. 근데, 다른 남은, 어, 그 사람을 볼 때, 어, 진짜로, 뭐, 어, 저, 저, 저 또라이 새끼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난, 난 그렇게 안 봐요. 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다른 존재가, 네, 있다고 믿으면은, 아, 믿는 사람. 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나는 중인병을 뭐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 대신에, 너무 좀, 상대방을 존중을 못한다, 어, 그렇다 싶으면은 네, 어, 저도 좀 그런 분은 싫어요. 해 근데 대부분이 그냥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그냥 겹입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네, 좀 얘기가 좀 밖으로 샜어요. 저도 화가 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자르고, 아무튼. 네. 중이병에 실제로 갇힌 사람은 어쩌는지 아십니까? 네. 어, 저도 유튜버지만, 네네. 네. 유튜브 가끔 보긴 봐요. 유튜브에서 영감을 좀 많이 얻는 편이에요. 네. 철학 쪽은 아무래도 좀 그래요. 이건 철학도 아니다. 개똥 철학. 아무튼 네. 어, 중이병에 진짜 그, 완전히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은, 네,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해요 뭐, 왜요? 왜, 익스플로전 하는, 그, 뭐였지? 네, 아, 코노스바의 매고밍이었나? 네, 네, 그런 걸 갖다가 뭐, 아, 초등학생들, 네, 진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초등학생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네, 네 성인이든, 뭐,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그러고 노는 사람이 있긴 해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응. 뇌를 아는 분은 아마 찔릴 겁니다 네 가능하면은 네, 그런 거는 혼자 있는 곳이나 아니면 사람 많이 안 다니는 곳에서 그냥 하십시오 아니면 상상력으로 하든지 상상력 풍부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무튼 네 아니면 나처럼 그냥 가상현실이라는 거를 어 그런 큰 철에 들어가가지고 어, 같이 그냥 공유하면서 그냥 하하호호 따지든지 그러면 돼요. 음. 그렇다고 히키라고 해야 하나? 네, 히키 니트 뭐 그런 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음. 아무튼 그래요. 현실 세계에서 네 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좀 발현을 시킨다 어, 그러면 좀 그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뭐 중2병을 좀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아 저새끼 중이병이다 막 그러면서 키키득거리는 현상이 줄어긴 줄어갔는데 아무래도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왜요 제가 근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네 근원을 깨뜨리는 사람답게 네 완전히 그냥 어 기본 상식을 네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수준으로 내가 어그갈 거니까 네 그래요 제가 오늘 또 어, 이런 영상 찍으려는진 아마, 네, 여러분들 생각하셨나요? 어, 댓글에, 네, 어, 생각을 했다. 대충 생각을 했다. 어, 그것도 생각한 거에 포함돼요. 그러면 1. 아니면 2. 난 모르겠다. 씨발, 니 같은 거에 관심 없다. 그러면 물음표 그냥 하고, 어, 싫어요 한 번만 눌러줘요 부탁합니다 산지는 오래 안됐지만, 네 싫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흑암의 존재라고도 하죠 네. 진짜, 네,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비관적인 사고. 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비관적인 사고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사고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의 싫어요 하나하나가, 어, 좋은 현상으로, 네, 발휘합니다. 어, 그렇다고, 뭐, 남한테 뭐 맞거나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마조이스트 같은 존재는 아니고요. 이예 아무튼.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또 어느새 제가 네250 구독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음 모르겠네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한텐 죄송하지만 네 저는 아직 클 존재이기 때문에 네 진짜 개똥 철학인데 언젠간 철학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신금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 팩트 폭력을 가해서 그할 수도 있고 모든 데가 다 저는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진짜 자유분방하잖아. 아무튼 네 구독은 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